9월 15일 추가됐던 신규 아바타. 아, 이거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요즘 올라오고 있는 커스텀을 보고 있자면은, 건담류가 양캐 중에 많구요. 와, 이거 베시는 와, 어? 이거 색깔 미쳤다. 오, 완전 똑같은데, 이거는? 야, 워러드, <웃음> 방패까지, 와, 이거 컨셉 괜찮은데요? 자, 버서커에, 네, 일반, 지금 사람들 많이 쓰고 있는 이건담룩도 있구요. 자 현재 여캐들 많이 하는 커스텀이죠 디바 아 어, 이분은 <웃음> 탈것까지 딱메카니올 해가지고 컨셉 똑바로 잡았네요 아 이거 탈 것도 염색이 되면은 아참 좋을 것 같은데 염색 가능하면은 어 아, 이거 디바 컨셉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분도 잘했네요 색깔 배열 괜찮고 약간 이거 뱀가죽 느낌 나는 거요 부분은 커스텀이 안 되는 건가 자 그리고 블레이드 중에 아 이거 오버워치 겐지로 커스텀 하신 분이 계셔요 와 이거 와 이거 색깔 잘뽑았다오 무기까지 어 이건 뭐야 초호기? 아, 에반기리온 아 에반기리온 슈트는 네 초호기는 약간 역해랑은좀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역시 있네요 아 초호기 건담 그 다음에 아스카하고 레이 이렇게 커스텀한 것 같아요 오 아스카는 좀 그런 느낌 난다 오 이쪽도 오 어, 괜찮은데 레이랑 아스카 쪽이 좀 괜찮아 보여요. 와, 이분은 투구까지 제대로인데, 이거? 와, 이거 투구 대박이다. 이거 똑같다, 이거는. 야, 이거는 에바, 에바 초기 그자천데 이거는? 오, 오, 야, 이거 보다 보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와, 하나, 뭐로 맞추지? 약간 아스카의 요 슈트 열로 해볼까요? 약간 기본 색깔에 조금만 바꾸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헤어져 헤어. 헤어를 따라할 수가 없는데? NH 캐릭터로는 일단 한번 커스텀마이징 가서 비슷한 헤어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헤어중에 아니... <웃음> 아니 비슷한게 전혀 없잖아 나 아, 이거는 슈트만 아스카로 맞춰도 헤어가 안 따라주면 그 느낌이 안 살겠는데요? 아.. 전혀 비슷하게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스카 쪽은 포기하고 레이? 레이로 해볼까? 자 레이는 약간 단발의 이 파란색 머리죠? 맞아 이 헤어를 아까 봤는데 자 애니치 캐릭터로 이거 커스텀 하신 분이 계시네요 어 약간 멀리서 볼때 느낌 나긴 하는데 어 가장 아 비슷한 헤어가 아 이게 실린에 있네 아 실린에 있어 이게 아 요거 요걸 딱 엔이트로 가져왔으면 됐는데 와 이거 진짜 아쉽다 일단은 한번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까지는 어떻게 비슷하게 잡겠는데와 헤어가 문제네 아까 커마 게시글에 올리신 분은 요 헤어로 했었죠? 이게 낫나? 요게 앞머리 때문에 요걸로 제가 골랐는데 이거는 너무 길고 아 애매하다 진짜 애매하다 아 요게 이쪽이 그나마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아바타를 구매를 해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아바타를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9,000 여기에 무기랑 어, 슈트 그 다음에 탈 것까지 다 들어있네요 크리스탈 1 0개까지 흰색으로 할까? 구매 순간에 또 이제 고민이 되네요 색깔 뭐로 할지 아 이게 마스크가 기본 장착인가? 아, 아니구나 내가 끼고 있는 거구나 아 기본 색상 뭐로 하지? 자 일단은 해볼 캐릭터를 이제 아야나미 레이로 커스텀을 해볼 거니까 흰색으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가자! 오케이 한정 수령 일단 무기는 냅두고? 바이크? 바이크를 아 바이크 무슨 색으로 하지? 아 이거 안에서 보니까 좀 발색 별로던데? 흰색 빨강색? 약간 와인색이죠? 너무 어두운데? 노랑색 오 이거는 녹색인가? 좀 진한 녹색 같네요 이거 뭐야? 블랙이야? 아 기본 블랙이구나 화이트 아 이건 조금 아 여기 탈, 탈 것도 염색하게 해줘 제발 아 이거 색깔 애매한데? 무슨 색으로 하지? 아 이게 타고 있는 거를 안에서 보고 싶은데 자 혹시나 바이크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 많이 어둡네 약간 이거 이게 검정색인가 아이 색깔 이 색깔이네 총록 아니 아니 녹색 녹색 녹색 맞나 바퀴 색깔이 어 맞네요 이게 블랙이고 이거 녹색 와 생각보다 많이 어두운데 화이트가 제일 무난해 보이기도 하고 아나 아, 이거 색깔 너무 눈이 안 띈다 녹색이 녹색의이 네온 색깔은 예쁘거든요 문제가 그냥 오토바이 색상이 별로 눈에 안 띄네 아 이거 네온 색상은 진짜 예쁘다 고민된다 <웃음> 고민된다 바이크아 이것도 하 아, 이게 네온이 엄청 막 빛이 좀 강렬하게 났으면 은 이것도 괜찮은데 흰색깔 지금 고민입니다 녹색이랑 흰색이랑 이둘 중에 고민인데 그 전에 아바타 한번 까봅시다 자 기본 배열을 흰색으로 흰색으로 열게요 와, 이거 진짜 지금 7월부터 야금야금 천천히 키운 캐릭인데, 요 아바타가 <웃음> 안 입혀 놨거든요. 와, 드디어 처음으로 입혀 봅니다. 음... 요런 느낌이구나. 어, 일단 그러면 염색 별 봐야겠는데, 염색을 어디서 하는 거지? 여기야. 자, 아바타 가공 율리아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라, 착용하는 거 아바타 염색. 아, 요렇게 나오구요. 음, 파츠는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고. 일단, 아스카 느낌을 하고 싶은데, 헤어가 없기 때문에 이건 포기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빼고, 레이, 레이, 레이. 음, 레이 색깔이 흰색에 주황색에, 어, 엄정이 있네? 어, 이낫, 이낫 어디서 본것 같은데? 저낫을 분명히 얘한테 있었어. 어, 여기있다. 신기해. 어 신기해 창어 요거 나 요거잖아 요거 어 요거 어? 그러면은 아 아무도 안했던 요 배열로 해볼까? 근데 검정색이 눈에 띄려나 모르겠네요 눈에 잘안들것 같은데 어 일단은 <웃음> 아 이거 창아 이거 창 무기 아바타가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맞냐? 빨간색깔 빨간색깔 사면 되겠다 딱 맞는데? 어, 들어봐 들어봐 오. 오. 아, 오창 오, 디자인. 이거 약간... 자, 요거죠. 롱기누스의 창. 어, 아, 날이 두 개로 갈라지는 점이 똑같긴 한데, 괜찮은데. <웃음>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무기... 요거 사야겠는데. 이거... 아까 봤던 요거... 요 색깔로 하기에는... 아, 내가 괜히 흰색으로 받았는데, 그러면은... 자, 약간 회색 톤의 포인트가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돼? 이 색깔을 초록색으로 되나? 자, 일단은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색깔을 맞추려고 했는데, 아, 알... 이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하나씩 염색을 해보죠 아, 이게 사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고 나서 염색할 때 알았어요 여기 어깨랑 요런 거 지금 노란 색깔 부분 있죠? 아 이게 기본 색깔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흰색을 사면 안 됐네 흰색을 사니까 아, 이거 요거 때문에 약간 커스텀 하려는 그 느낌이 잘안 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의를 한번 요렇게 염색을 해봐야겠죠? 그 전에 자 하이퍼 익스프레스 요걸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 마법학회 특제 염색상자가 no. 있을 거예요 야, 이게 출석이었나 하이퍼였나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오래돼가지고 여기에 각각 40개씩 들어있으니까 요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0개니까 일단 상위 한 파트밖에 염색이 안되겠네요 나머지는 사야지 자, 다시 염색을 해봅시다 아 이게 만든 선택인지 모르겠다 자 일단은 요렇게 상미를 염색했습니다 네 이미 지금 저질렀어요 염색했습니다 오, 자 다음 머리 머리는 아 이거 진짜 맞나 모르겠네 아 진짜 자, 추가 구매 한 다음에 적용 자 다음 하이 하이가 제일 중요하죠 대충 요렇게 하면은 비슷하게 한거 같은데 아 너무 무난한데? 너무 무난해 광택을 넣어줘야되나? 무광 어 2번이 무광으로 하는게 낫네 살짝 회색인데 조금 밝은 느낌 회색 모르겠다 <웃음> 진짜 모르겠다 <웃음> 와 이게 잘하는 짓인거 모르겠다 자 염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았죠 커스텀 얼굴을 새로 해야되는데 뭐지 이게 맞는건가? 자, 처음에는 요걸로 전체를 가리는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레인 느낌 살리려면은 요게 헤어가 맞는 것 같네 일단 얼굴 형태는 네, 솔직히 요거 따라 만들기 힘들죠? 제한이 있어가지고 자, 이미 저질러 버렸고 아, 금태가 진짜 느낌 안 사네 야, 이럴 거면은 처음부터 그냥 검정색 기본 색상이 나을 어... <웃음> 뻔한것 같은데. 아, 미치겠다. 자, 그리고 활용정점. 신기의 창. 아, 강화 빛은 내꺼 따라가는구나. 이거 끄면 되나? 재련 이펙트 숨기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창. 아, 느낌 묘하다. <웃음> 그리 오토바이는, 네, 이쁜 거, 그냥 마음에 드는 초록색깔로 했습니다. 자, 내용 색깔 이쁜 걸로 요 골랐구요. 자, 뒷모습. 아, 진짜 창이 다 하네. 어. 아, 근데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웃음>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음. 자, 여기 창까지는 괜찮거든요. 롱기누스 창이랑, 여기 낫까지. 무기는 참잘 맞는데 아 슈트 아 슈트 그냥 이거 처음부터 진짜 검정색으로 받는 게 낫지 않았나 싶네요 한번 카오스 한번 돌아봐야겠다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처음으로 해본 아바타 염색인데 어, 생각보다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번에 염색약 할인도 하고 있으니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